안녕하세요.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마음이 너무나도 착잡해서 죽고 싶은 심정뿐이네요. 저는 이번 SG증권 관련 폭락 사태 피해자 중한 명입니다. 몇달전삼천리라는 주식을 40만 원 정도 에서 신용 오린 매수를 하였고 연속 하한가 세 방을 맞고 나서 며칠 전 하한가가 풀리고 바로 매도한 결과 지금 남은 것이라곤 단돈 120만 원뿐입니다. 5천만 원을 가지고 신용을 써봤더니 1억 넘게 매수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생각은 신용매수가 되는 주식은 안전하다 였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안전하니까 신용으로 빌려주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주식으로 망한 사람을 여러 보긴 했지만 나는 그 사람들과 다르 다.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분석가 일명 차트쟁이라는 허무맹랑한 자만 감으로 그 당시 삼천리를 신용 오린 매수를 하였고 1개월 이후 주가는 50만원이 넘게 찍히더군 요. 그때만 해도 이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쉽구나.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을 잡고 내가 생각하는 차트상의 손절라인 을 긋고 거기에 맞춰 대응하면 돈 일을 잃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왜이 노다지를 왜안 하는가 했습니다. 삼천리가 50만원을 찍던 날 지인들을 불러 외식을 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전부 다 계산을 했고요 저는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느냐는 친구의 물음에 내가 요즘 주식으로 대박을 쳤다며 자랑질을 해댔 습니다. 아직 미처 팔지 못했는데도 말이죠. 50만원을 넘긴 이상 100만원 200만원도 찍을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삼천리를 사라고 권유하기까지 했었죠. 다행히 친구들 중에 주식을 하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벌레하며 지내던 어느 날 공무원이었던 저는 4월 24일 월요일 점심시간에 휴대폰 어플을 틀어 여느 때처럼 주식앱을 켜보았습니다. 처음엔 증권 어플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2천만원 넘게 수익 중이었던 저의 계좌가 갑자기 마이너스 1 천만원 넘게 나있었죠. 어, 뭐지? 내가 잘못 봤나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간신히 부여잡고 다시 한번 삼천리의 주가를 확인하였습니다. 어김없이 하한가였습니다. 저는 주식 을약 5년 이상 하면서 단한 번도 마이너스 15% 이상 손실이 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이너스 5%가 넘게 나면 칼같이 손절하는 버릇 때문이었죠. 그러던 저의 계좌 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14%가 찍히 니까 처음엔 뒤통수를 망치로 세게 맞은 듯 얼얼했습니다.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삼천리 말고도 꾸준하게 우상향했던 비슷한 종목들도 전부 하한가였던 것입니다. 뉴스에선 sg 관련 하한가 사태 관련해서 보도가 되고 있었고 유명 연예인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었지만 제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괴로우면 눈물이 아니라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연차를 내고 집에 들어가서 혼자 입을 덮고 펑펑 울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열심히 모아온 돈인데 한순간에 날리게 되니 이젠 남은 돈도 돈 같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부양할 가족이 없어 혼자 괴로우면 그만이지만 그만큼 혼자 이 괴로움을 견뎌 야하니 정말 힘들고 죽고 싶네요. 지금은 주식계좌에 있던 금액 전부 다 정리하고 hts도 지웠습니다. 그동안 삼천리 주식을 보유하면서 친구들에게 떠벌리며 자만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돈 자랑하면 망한다. 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교훈을 재차 깨닫게 된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길 바라며 사연을 보내봅니다. 임창정 씨와 관련된 모든 것을 사실대로 글로 밝히려 합니다. 지금은 누구도 아무도 믿을 수 없기에 글로 직접 남깁니다. 저는 주가 조작 사태와 큰 관련이 없습니다. 임창정 씨와는 전속계약 관련으로 만났고 투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에 투자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었고 권유는 있지도 않은 사실입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친한 언니의 소개를 받아 2022년 11월 30일 채널숨과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회사도 없이 혼자 일하는 것을 보고 전속회사로 소개한 것이었고 회사 대표가 언니의 조카 사위 인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해결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받았죠. 자금도 넉넉해서 좋을 거라며 tv 채널도 샀고 영화랑 웹툰 회사도 샀다면서 그 언니가 전속 계약 체결을 조율해 주었고 이후 전속 계약서를 건네받았는데 거기에 1억 원의 계약금에 더해 회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20회 공연을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부속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즉 회사에서는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돈을 회사에 맡기는 조건이라고 했죠. 이상한 조건이었지만 저는 오랫동안 회사도 없었고 조카사위도 대표로 있으니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아이돌 빼고 계약금을 받고 전속계약하는 사례가 없기에 나중에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돈보다 울타리가 필요했고 노래가 고팠습니다. 저는 전속계약 이야기가 오고 가는 도중 회사로부터 임창정씨의 엔터 지분을 사서 합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임창정 씨와 함께 일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날엔 회사를 소개한 언니가 계약서 이부를 만들어 왔고 회사 대표와 저 그리고 언니랑 세명이 전속 계약을 했고요. 자세히 읽지도 않고 수익 분배율만 정해서 빠르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약 마무리했고 시간이 흘러 임창정 씨랑 모두 식사도 했고 이후엔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대로 돈을 맡겨야 하니 회사에 가서 하라는 대로 핸드폰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신 이야기를 하길래 그게 뭐야 라고 물으니 돈을 빌리는 거라고 해서 제가 절대 안 된다 했으며 돈은 빌리지 않았습니다. 전속 계약 후그 회사에서 깔아준 앱을 통해 보니 1억이 플러스 300 거기에 또 플러스 400 이렇게 불어나는 걸 보고 천재들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우리 회사에 맡겨야겠다고 생각했고 돈을 벌 때마다 조금씩 돈을 보내게 되며 그게 4천만원입니다. 가끔 그 앱을 눌러보면 돈이 불어나 있길래 좋아만 했지 이런 일 생길 줄 전혀 몰랐습니다. 투자자 행사 참여로 보도되고 있는 영상 중 일부만 편집돼 언론에 노출이 됐지만 촬영된 영상을 보면 저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회사와 전속계약으로 연을 맺게 돼 감사하다는 노래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인사만 했을 뿐입니다. 이른바 주가 조작단 주최 파티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있었던 조항이었길래 움직였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가수인 저희 전속회사로서 그 회사와 인연이 되었고 제가 열심히 해서 조금씩 번돈 4천만원도 투자 의미로 한 것이 아니고 전속회사라서 관리해주는 것을 믿고 맡긴 겁니다. 기자와 전화통화 중 투자, 투자 질문을 하니 저도 따라서 투자 투자라며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SG증권 사태가 발발하고 주식을 확인하니 돈이 크게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대표에게 톡을 했는데 답이 없었고 어떤 분과 통화가 됐는데 팔아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비밀번호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임창정 씨 회사 대표에게도 전화를 했더니 본인도 지금 인터뷰 중이다. 누나도 전화해봐라고 해서 통화라도 해보자 해서 기자와 통화한 건데 그게 녹음이 되고 편집이 되어 오해하기 쉽게 방송에 나왔고요. 저는 소속사 채널숨을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전속계약한 회사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매매를 하는 이런 주가조작의 가담에 의심받는 회사라는 걸 누가 어떻게 알겠나요? 회사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서 전속가수의 이미지도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 회사 때문에 행사도 10개 이상 취소됐습니다. 현재 회사 쪽에서는 전화도 안 받고 톡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여러 미디어 사업, 공연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라는 설명을 듣고 노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계약했던 것인데 이 나이가 되어서 바보처럼 타인에게 내 개인 정보를 불러준 게 너무 창피합니다. 제 잘못이 있다면 무지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상한 조건을 제시한 회사랑 전속 계약을 한것 열심히 번 돈을 따져보지도 않고 우리 회사라는 생각에 보낸 것 경황이 없을 때 기자랑 전화한 것 모두 제 잘못이고 지혜롭지 못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30대 중반 남성이며 3년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살 어린 여자친구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직장에 취업해서 성실히 일하고 돈도 착실히 모아 미래를 위한 준비까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잘하고요. 그런데 연애하고 1년째까지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퇴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모아둔 돈이 2억인데 이제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면서 지금 아니면 후회할 것 같다며 이제 조금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2억을 모았다고 얘기를 하니 제가 느끼기에는 놀라우면서도 고생했겠다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쉬다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새로운 일을 하겠다며 저에게 얘기하길래 평소 여자친구를 믿었던 저는 이번에도 알아서 잘하겠지라며 생각했고 여자친구는 퇴사 후몇 개월은 가고 싶은 것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자유를 즐겼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오랫동안 일을 했기에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는 모아둔 돈이 많아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사치하지 않은 여자친구였으니 돈에 연연하지 말고 실컷 자유를 누리라고 했죠. 솔직히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둔 돈인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도 없고 퇴사를 하고 지내는 모습이 밝아보여서 특히나 좋았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없으니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데이트를 하는데 늘 밝은 성격의 여자친구가 너무 우울해 보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뜸을 들이 기도 하고 계속 한숨을 쉬니 걱정이 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일이 지나고 나서에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는지 저에게 털어 놓더라고요. 너무 일만 했던 생활에서 벗어나 보니 자유로운 일상이 좋았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일은 하고 싶 지가 않더랍니다. 모아둔 돈도 있으니 큰 걱정 없이 지내다가 오랜만에 같이 일했던 동료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들 주식에 빠져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고 들었답니다. 주식이라는 게 쉽게 도전했다가 큰코 다치는 건한 순간인데 친구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 본인도 그 세계에 빠져들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일은 이제 그만하고 싶고 새로운 흥미로운 것을 찾았는데 그것이 돈을 벌수 있다고 하니 빠져드는 건 한순간이었겠죠.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조금씩 벌게 되니 벌었을 때는 기분이 좋고 잃었을 때는 기분이 안 좋으니 시간이 갈수록 집에 있을 때 하루 종일 주식만 보고 있게 되었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주식 얘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거기에만 매달리 니 주식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뛰어든 겁니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도 하루에 돈이 크게 왔다갔다 하는데 초보자가 주식을 해봤자 얼마나 잘되 겠어요 얼마쯤은 잃어도 괜찮겠지 벌었는데 더 투자하면 더 크게 벌수 있겠지 싶어서 했던 돈의 액수가 점점 커져 모아둔 금액의 반은 잃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저에게 털어놓더군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결혼할 여자였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것을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래 여자들보다 아니 남자들보다 많은 돈을 모은 사람인데 이럭 날라갔다고 해도 네가 남들보다 돈더 많아 털어버려 이제 안 하면 그만이야 괜찮아 하며 위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진짜 큰일이 터져 버렸네요. 그렇게 다짐했던 여자친구는 돈을 벌었던 그 짜릿함과 잃었던 아쉬움이 컸던지 딱한 번만 더 해보자라는 마음에 또그 세계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건지 잃은 돈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지 도전했다가 최근 주가 조작과 관련된 종목으로 결국에는 2억을 다 잃고야 말았답니다. 10년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이 악물고 살아온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모습을 응급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이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 문제는 없고 지금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당분간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떤 위로의 말을 해주어야 할까요? 다시 전처럼 밝은 사람이 되긴 어렵겠죠? 저는 주식은 잘 몰라 돈을 잃었을 때의 마음까지 어떻게 공감을 해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알려주십시오. 저는 24년차 결혼생활을 하고 일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의 주식 중독으로 인해 이렇게 사연을 드리고 조언을 얻고자 하는데요. 남편의 첫 대출은 결혼을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그때는 집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이었죠. 그러니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나갈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몇년 후부터인지 남편 회사에서 주식붐이 일어났고 직원들끼리 서로 보증을 서주면서 대출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남편의 주식투자는 한순간 잘 풀려 수익을 많이 내긴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결국 욕심으로 인해 절제하지 못하여 대출금까지 날렸고 그 손해를 보상받는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채무관계를 지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결혼 10년차였고 생활이 뜻대로 되지 않자 남편은 평소 사로음판을 걷는 듯집안 분위기를 냉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집에 갑자기 불을 지르기도 하고 술 먹고 흉기로 위협을 가하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내뱉었어요 가끔 손도 올라오고요. 정말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운전치 못한 가정환경으로 저와 두 딸들이 참 많이 힘들게 살아왔고 그때 한번 이혼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아이들이 많이 어렸던 터라 아빠를 많이 찾았어요. 그때 울산의 조선소 쪽에 다시금 일을 하러 나간 남편을 찾는 게 아니었는데 새벽마다 아이들이 몰래 전화한 게 화근이었을까요? 그때마다 새벽에도 금방 달려와 울고 있는 아빠의 모습에 천륜을 끊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6개월을 그렇게 지내니 남편이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며 정말 잘하겠다고 하였고 다시금 재혼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울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셋째인 아들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런데 셋째가 태어나니 이막나니의 기질이 또한번 나타나고 술, 밤배 여자 도박, 주식까지 다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들을 봐서라도 다니던 직장은 그만두지 않았지만 정말 제가 저희 부모님 가슴에 두 번씩이나 못질를 하지 못하겠어서 꾹꾹 참아올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딸아이들도 성인이 되었고 남편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다행히 폭력은 줄어들며 큰소리도 애들 앞에서는 못내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정말 정말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본인은 재산 집 어느 것 하나 가진 것도 없는데 디스크로 몸이 아파오자 주식만이 살길이라며 회사를 관두고 주식으로 돈 벌어먹고 치료비도 만든다고 합니다 두 딸들이 독립해 나가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당장 집으로 와서 극구 반대했지만 그 고집에 성격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버젓이 다니고 있던 회사도 그만두면서 퇴직금으로 주식을 하고 3개월 만에 다 날렸어요. 아들은 아직 고등학생인데 이제 곧 군대 간다면서 그럼 우리 집 생활비가 확 줄어들었으니 그거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딸들이 힘들게 벌어 못해주고 있는 돈을요. 그러고는 어떻게든 대출 가능한 기회를 만들어 몰래 주식하면서 채무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몰래 사채 끌어쓰다가 저한테 걸려서 또 한바탕 온 집안 물건을 다 부수고는 나몰라라 했고요. 그 돈도 딸들이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도 엊그제 지금이 딱 마지막 기회라면서 얼른 탑승해야 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떠나신 부모님 뵐 명목은 없지만 하늘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걸다 보고 계실테니 원치도 않으실 거라는 생각에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아 이렇게 질문 몇 가지 남깁니다. 첫 번째는 이런 사유들로 이혼이 가능한 걸까요? 두 번째는 남편이 주식에서 새로운 종목을 살때 가족들 인적사항 및 재산 소유 현황 등 입력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니들 어디 못도망가니까 그냥 잠자코 있으라고 하는데요. 그걸 뭐미수랑 신용이라고 하는데 주식을 살때 동의를 다 적었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그 주식에서 생긴 빚에 채무관계를 감당하지 못할 때 저 혹은 딸들에게 상원 의무가 넘어 올 수도 있나요 이 이야기는 차마 딸들한테 하지 못했어요 우선 제가 해결해 보려고요 세 번째는 주식에서 돈이 다 사라 지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나요 이 집은 저희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입니다 지금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요 남편이 술이 취해서는 이번에 다 잃었는데 빨리 안 갚으면 집에 빨간 딱지 붙을 수도 있으니 집 팔고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어디 가서 말할 곳도 없고 변호사를 찾아가기에도 가진 것도 없는 제가 주식. 채무 이런 쪽으로 정말 무지해서 답답한 마음에 주식하는 분들께 여쭙고자 사연 남겨봅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저는 2017년부터 전업투자자를 시작하면서 최근까지 손실액 1억 8천만원을 찍었습니다. 진작에 제 돈으로 깡통을 찾고 장인어른 노후자금까지 다 까먹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작년 7월에는 나 죽는다며 종이에 몇자 적어놓고 집을 나갔는데 와이프가 경찰에 수배를 넣으면서 집으로 들어왔었죠.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6살 딸아이를 안고서 잘못했다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현물에서 조금 돈을 잃고 나서 잘 알지도 못하는 선물 옵션 한다고 더 많은 돈을 까먹었습니다. 그 화려한 변동성에 빠져서 조금만 잘하면 그동안 일은 손실을 만회하고 잘살수 있을 거라는 허황된 생각으로 매매하다 보니 더 이상 손쓸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찌어찌해서 다시 새 삶을 시작한다며 적은 월급이지만 취업을 하고 착실히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작년 7월 그난리를 피우고 나서 한달 만에 다시금 주식에 손을 댔습니다. 다시 매매를 시작하면서 재단에는 그래 일하면서 차근차근 다시 성공하면 되는 거야 하며 자기 최면을 걸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죠. 일한다고 피곤하다며 제대로 공부도 안하고 그래도 주식은 하겠다고 그저 감으로 쫓아다니면서 돈 벌기를 기대했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4개월 만에 대부업을 통해 돈도 빌리고 그 돈을 다 까먹고 또그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대부업체의 돈을 빌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나는 안되는구나라는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숨 걸고 공부하면서 노력하는데 저는 손가락만 까딱까딱 그러고서는 시장에 덤벼들었으니 제 자신이 어찌나 한심한지요. 어제는 집사람에게 대부업체 전화가 걸려와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장모님, 장인어른까지 모두 다이 사실을 알고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 난리를 치고 나서도 한 달도 못돼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냐며 와이프가 사람새끼라면 이럴 수 없지 않냐며 눈물만 흘리는데 숨이 턱턱 막히는 것이 아무 말도 못하겠더군요. 시골에서 국수장사를 하시는 엄마를 생각하니 더할 말도 없습니다. 어제는 딸아이 유치원 재롱잔치가 있어 그 와중에도 딸아이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갔습니다. 그나마 있던 자동차도 다 뺏겨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서 아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딸아이가 나옵니다. 멋진 발레복을 입고 무용을 합니다. 평소에는 숲기가 없어서 잘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동작을 취하고 다른 애들을 체근하고 웃으며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우리 애가 남들보다 잘해서 대견하다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데 이런 딸의 모습도 몰랐던 내 자신에 대한 한심함과 앞으로 이것마저도 시켜주지 못할까 가슴이 아파 흘러나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예쁘게 노래하는 모습과 춤추는 모습을 1초라도 놓치지 않고 눈에 담고 가슴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우리 애기만큼은 힘들게 하지 않을게. 원없이 하고 싶은 거할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 이 아빠가 지켜줄게. 마음속으로 다지고 다지며 되뇌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내가 퇴근하고 와서 잘 보고 왔냐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아빠, 이거 봐봐. 인형 귀엽지? 채아야, 일찍 자야지. 얼른 자. 아빠랑 놀고 싶은데. 아빠, 조금만 놀다가 자자. 아빠가 내일 놀아줘도 될까? 엄마, 아빠 내일 일안 가? 가야지. 내일 퇴근하고 와서 놀아달라 그러자. 딸 아이가 힘없이 돌아서 방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앞으로 갚아나갈 이자만 한 달에 120만 원. 집사람은 이제 어떡할 거냐며 눈물만 흘리고 저는 그저 차근차근 벌어서 갚아야지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나와 공원을 걷다가 이렇게 글을 적어 보내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했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오네요. 처음에는 나 하나 없어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작년에 그 짓거리 한번 해보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고 절대 하지도 못할 짓이었습니다. 그저 죽을 각오로 일해서 갚아 나가야겠지요. 내일은 출근해서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고 투자쓰리자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 제 한번 부셔져라 이라면 갚을 수 있겠지요. 어제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오고 와이프가 알게 돼서 처음으로 여기저기 맞았습니다. 저를 원망하고 찍고 싶은 아내의 마음을 알았기에 때려서 풀린다면 때리라고 그저 원없이 받아주었습니다. 참 제가 못난 놈이지요. 밤이 깊었고 참 춥네요.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시장에 들어오실 때 온갖 노력과 공부를 해서도 힘들 수밖에 없는 주식이기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 투자에 임하시길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의 허접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힘내시고요. IMF 전후였을 것입니다. 잘 나가던 회사를 그만두고 돈에 미쳐 시작한 식품 제조업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자 부도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8살 정도 되겠네요. 그 당시 저는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와 술 한잔을 하는 자리에서 선물 옵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순간 그 매력에 푹 빠져 들어가 밤이 새도록 그 친구의 무용담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잘만 하면 큰 돈을 벌어 월가의 사람들처럼 살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겨우 38살에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 참으로 한심하지요. 지난 1990년도부터 현물주식은 꾸준히 해온터라 기초는 잡혀있다고 생각했고 뭔지 모르지만 유식한 단어를 써가며 찌꺼리는 친구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도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밤새 책을 읽기 시작하고 차트를 공부를 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할 수 있을 거라 자신만만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깨달은 게 그때 그 식품 제조업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 젊은 날에는 아주 잘 나가지 않으면 그건 어렵다고 지부했었던것 같군요. 선물 옵션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지옥은 끝이 없었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야 비로소 지옥은 끝이 날것 같았죠. 직원들 급여로 나갈 돈으로 선물을 하고 카드값으로 선물을 하고 오후에 입금시켜주기로 약속한 거래대금으로 선물을 하였으며 내일 돌아오는 어음결제대금으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선물 오계약으로 단타와 스켈핑을 했지요. 어느 다음 날 돌아오는 어음결제 대금 5천만 원이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내일 틀림없이 다우가 폭락할 것 같은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저는 은행에 가서 그 돈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회사에 단기 차입할 수 있는 돈을 다 빌리고자 온 동네를 휘잡고 다녔고 선물 팔 계약을 매도를 걸어두며 밤을 지새기로 하였죠. 그 밤이 어찌나 무서웠던지 그러다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 다우가 200포인트나 폭락해 있던 것입니다.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서 아침에 장이 열자마자 총산을 하자며 굳게 굳게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장이 시작되는 순간 국내 선물은 6포인트가 동시호가에서 빠졌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232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그 순간 딱 3천만 되면 청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단 1분봉도 파란색을 허용하지 않았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닥치자 수익이 천만원으로 바뀌어버렸고 저는 자꾸 천삼백만원을 손해봤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참 끔찍하게도 6포인트가 거의 다 회복이 되고 수익이 0이 되자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팔 계약을 다시 매수로 전환하고는 절대 빠질 일이 없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온갖 상념이 몰려오면서 법장 관리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hts를 끄고 사무실에서 낮술을 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2시 30분경 알딸딸한 정신으로 차트를 열어보니 내가 매수를 한 순간부터 폭락을 거듭하여 시가로부터 이포인트 아래로 빠져 있더군요. 저는 약 3,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벌었던 2,300만 원과 실제 잃어버린 3,300만 원으로 약 6,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뇌는 인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회사 부도를 내었습니다. 그래도 5년 동안 핏땀 흘리며 일구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휴지로 발생하면서도 난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 스스로가 이건 실수였다고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뭐든지 잘할 수 있을 자신감이 없었기에 스스로를 위안시켰어요. 단지 이건 실수라면서 되뇌이기만 했죠. 그 후로 믿음을 쌓아왔던 거래처들과 친구와 친지 그리고 부모님 등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차입을 하기 시작하며 손실은 계약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수라 지부한 것이 보이지 않는 확신을 주었고 그렇게 선물을 시작한 이후로 저는 잃어버린 자산으로 15억을 넘게 됩니다. 그 당시 돈의 가치로 말입니다. 내 머리로는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물로 잃은 재산은 선물로 회복할 수밖에 없다. 달란하게 살고 있던 집도 비워져야 했고 한겨울에 오고 갈데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도 그 순간에 대여로 넣어둔 돈 100만원의 수익이 궁금했으며 먹고 살자고 시작한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한달 급여 및 생활비를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그것이 다 털릴 때까지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매매를 하면서 직장 생활이 불안해지자 직장에서도 잘리게 되고 결국은 대리운전을 하는 신세가 되었죠. 왜 대리운전을 해야 했는가 하면요 은 낮에는 거래를 해야 되니까요 나이는 벌써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고 이제는 할수 있는 일이 대리운전과 술만 마시면 저절로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는 선물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방언에 미쳐있던 저와 비슷한 친구로부터 전업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사무실을 구하며 또 다른 삶을 준비를 하는데 그때부터 서서히 깨닫기를 시작했죠. 내가 심각한 보박 중독에 빠져 있으며 얼마나 찢어 죽여도 안될 정도의 죄를 지었는가에 대하여 인생을 어떻게 낭비하였으며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였는지를요. 참 재미있는 것은 그때부터는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철저히 파괴되었어야 하는데 한 달로 따지면 손실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큰 수익은 아니지만 임대료도 주고 생활비 겨우 벌수 있을 정도였죠. 사실 그땐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면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100억을 이룰 수는 있어도 100억은 볼수 없는 이유를요. 개인은 욕망과 공포에 절대 이길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순전히 제가 선물로 돈을 벌게 된 것은 기법이 늘어나서도 아닙니다. 기법이 늘고 늘지 않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죠. 개인의 기법은 50보, 100보 수준이니까요. 그때부터 이 지역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꽉차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할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선물을 끊고 전 공인중개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결국은 생각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진리에 부합하여 2010년에 중개사 사무실도 차리게 되었죠.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이러 합니다. 몇주전 중국집을 운영하다 남편이 주식으로 다 날려먹고 거리로 내몰리게 된 부부가 찾아왔더군요. 초등학생 아들 둘을 둔 부부는 제게 보증금 없고 월세만 있는 방을 찾았습니다. 그간의 우여곡절을 겪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마치 10년 전 저의 모습을 보는 듯한 남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제 가슴을 얼마나 아리게 하였던지요. 저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면서 그날 오후부터 내 돈으로 광고도 내고 인근 부동산에 연락을 하며 수십 집을 돌아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적당한 집을 찾았는데 보증금이 걸려있어 난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과일을 사들고 그집 주인을 만났고 나는 중개인이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보증금을 안 받을 수 없겠느냐 한 번만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왔다라고 했죠. 지극히 나이가 있으셨던 집주인 어르신께서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흔쾌히 승낙을 해주시더라고요. 거의 일주일을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딱 알맞는 집을 찾게 되어 너무 기뻤고 어르신께도 몇 번이고 머리를 숙이며 감사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자 그 부부를 오라하여 집을 보여주고 바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집이니 남편분께서 부디 힘을 내시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물론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말 퇴근하려고 하는데 그 부부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해물 파전과 막걸리를 사고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면서요. 저는 오신 김에 저녁이 아직이라면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문지를 펴놓고 사무실 문을 걸어 잠궈놓고는 셋이서 세상 이야기를 많이 했지요. 저 또한 토한 삶을 살았다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아내분께서는 남편 너무 기죽이시지 말라면서 남편분은 자식들 생각하고 아내분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으시라면서요그 막걸리를 다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를 비추는 달빛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이나 선물이나 투자는 다 마찬가지로 방향과 타이밍을 동시에 맞춰야 하는 게임인데 그게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시장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인생을 낭비한 저를 보시고 아직도 헛된 꿈을 버리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꿈이 주식이나 선물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사연으로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글이 인기가 없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단한 분이라도 제 사연을 들으시는 동안 얻어가는 게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